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층층이 쌓거나 각 계층별 설명하고 싶을 때 쓰기 좋은 그런 파워포인트 디자인 스킬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한층한층한층 한 층, 한 층, 마지막 이렇게까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따라 하시기 전에 여러분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일단 중앙에 마름모 도형을 그릴 건데요 상단에 삽입으로 가셔서 도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 도형에 보면 여기에 다이아몬드라고 있는데요 이 다이아몬드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일단 넓게 크게 하나 그려줍니다 음자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제 이것의 색상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선 없음 색상은 살짝 회색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투명도를 좀더 얇게 한 70%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위로 올라갈수록 어둡게 그리고 마지막 색상은 제일 파란색이라든지 아니 원색상으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선을 그어줄 건데요 삽입 도형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일자로 쉬프트키 누른 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연결하듯이 이후에는 선의 색상을 회색 어두운 회색으로 그리고 너비를 한 EPT 대시 종류를 점점점점 이렇게까지 만들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 이후에는 텍스트를 입력할 건데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찍어서 그리고 아래쪽에는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야 하니까요. 여기 있는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복사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 그대로 텍스트 상자가 복사가 되고요. 조금 더 글꼴 크기를 작게 만든 다음에 글꼴도 좀더 얇은 글꼴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칸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기 있는 선과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그룹화 시켜 줄게요 Ctrl-G 또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뒤에 왼쪽에 있는 마름모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애니메이션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은 상단에 애니메이션 그리고 올라오기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와도 되지만 효과 옵션으로 가면 서서히 아래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생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재생시간을 한 0.3초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꽤 빠르게 내려오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그룹화했었던 텍스트 상자와 그 선도 여기 있는 닦아내기를 선택해 주신 뒤에 왼쪽에서 눌러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애니메이션 바로 다음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 효과 다음에 눌러줄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만들면 나머지 만드는 건 정말 쉬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을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위로 이동만 시키면 끝이에요 하나 둘 마지막 세 번째까지 오어 뭔가 좀 겹친 것 같아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요? 그냥 이거를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끝이에요 이것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끝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선 오른쪽으로 이동 여기 있는 선 오른쪽으로 이동 마지막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상자 텍스트들은 이동 오른쪽으로 정렬 이것도 오른쪽으로 정렬. 이것도 오른쪽으로 정렬. 색상도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색이든지 상관없어요. 요렇게 바꿔 봤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방향만 바꿔 주시면 돼요. 오른쪽에서 이것도 오른쪽에서. 그러면 아주 쉽게 하나, 둘, 셋. 네 번째까지 만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도 나머지 만드는 건 정말 쉬우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파일이 필요하시다면 유튜브 아래쪽에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을 보시면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